안녕하세요. 트립산타입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탈때한 번쯤은 자기 영상을 액션캠으로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?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. 처음에는 블랙박스랑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. 이게 또 블랙박스의 장점과 단점, 액션캠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나눌수 있는데 거기서 세분화로 들어가면 은 액션캠의 마운트에 대한 단점 이렇게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블랙박스나 액션캠을 샀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게 목적이고요 액션캠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경험을 해본 것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 이게 장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블랙박스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편리합니다 오토바이 시동을 키면은 영상이 켜지는 경우도 있고 충격을 받으면 켜지는 경우도 있고 버튼을 눌러가지고 전어는키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모든 블랙박스는 다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. 나는 배터리도 맨날 갈아주고 스티커도 맨날 갈아주고 이러, 이러기 정말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블랙박스를 사시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요. 많이 쓰시는 게 40만 원 정도의 모델인데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장착을 할수 있고 뒤에도 장착을 할수 있게 두 개가 나옵니다. 전방, 후방을 다볼수 있어가지고 편리하고 전방, 후방을 볼수 있다. 이런 장점이 있고요. 제가 생각하기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블랙박스는 화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블랙박스의 특성상 사고 났을 때 장면을 담기 위한 정도의 화질과 그런 오디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액션캠용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없을 거예요 아마 참고 영상 정도로는 만들 수 있겠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액션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장점으로는 액션캠은 말 그대로 액션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상을 찍을 때좀더 아크로바틱하게 찍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한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 수도 있고요. 화질도 블랙박스보다 훨씬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요. 마운트를 제가 원하는 위치에 부착하기가 간편합니다. 예를 들어서 가슴에 부착시키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깨에 부착시키는 거라든지 손목에 부착시키는 거라든지 또뭐 헬멧,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바에다가 이렇게 달 수도 있고요.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장면으로 찍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휴대성이 좀 편리합니다. 오토바이에 이렇게 장착 해두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훔쳐갈 수 없도록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탈 때는 착용을 해놓고 오토바이를 타지 않을 때는 제가 직접 가지고 있으면서 잃어버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단점으로는요 좀 귀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배터리가다 닳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배터리로 바꿔줘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게 생각보다 귀찮아요 맨날 오토바이 탈 때마다 빼서 풍경시켜주고 갈 때마다 빼가지고 다시 마운트 시키고 이런게 과정이 생각보다는 귀찮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벌써 적응을 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귀찮게 느껴지지 않지만은 싫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어,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블랙박스의 단점 장점 액션캠의 장점 단점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것들은 액션캠의 마운트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고민이기 때문에 미리 말을 좀 꺼냈고요 액션캠 마운트 특히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어,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마운트를 했던 위치는요 바로 여기 머리 위입니다 소니에서 정식 제품으로 이렇게 마운트 할수 있게 나와 그래서 이 제품을 샀었는데 이 녀석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높은 위치에서 찍을 수 있다 그리고 헬멧에 부착시킬 수 있다 또 이게 여기만 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. 이런 오픈 페이스 헬멧은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마운트를 달기가 힘들어요. 방금 그런 방식으로 부착을 했다면은 뭐 여기도 달수 있고요. 이쪽에도 달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게 바로 장점입니다. 이 위치에 부착하는 것에 대한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외관을 너무 해칩니다.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텔레토비 같습니다. 옆도 뭐 마찬가지고요 블루투스 헤드셋 때문에 한쪽에 끼고 있는데 또 오른쪽도 있으면 너무 고추장스러울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스티커이기 때문에 물이 묻고 좀 오래되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빨리 달리거나 바람장을 좀 많이 받는 날에는 흔들흔들거리면서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뭐 제가 이 내구성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액션캠 자체가 1, 2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좀더 비싼 거기 때문에 사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. 제가 두 번째로 구입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다 달았는데 여기 안에다가 액션캠을 넣고 닫으면 영상이 촬영이 됩니다 헤에서 달기가 좀 귀찮을 때 이런 식으로 해 놓거든요 이거는 진짜 액션캠을 블랙박스 용도로 사용하고 싶을 때 오늘은 내가 영상을 별로 찍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때 이런 식으로 액션캠을 사용을 합니다 생각보다 액션캠이 광각이라서 앞부분이 잘 나오고요 이게 꽉 좋아져가지고 풀리지 않더라고요 바로 세 번째 방법의 마운트는 이것입니다 사실 제가 어디서 샀는지도 기억이 안날 만큼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샀던 것 같아요 풀페이스나 시스템 헬멧에다가 장착을 하는 건데 만약에 장착이 된다면 은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됩니다 꼭 여기 위에다가 이게 이렇게 꽂혀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 갔다 온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때 영상을 찍은 게 바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이 방법의 장점이라고 하면 은 스티커 같은 걸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부착을 할수 있다는 라게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헬멧 중앙에 있다 보니까 담고 싶은 영상이 무엇인지 고개를 돌리면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거의 단점은요 끈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닫았을 때꽉 닫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공기가 살짝 살짝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는 옆에 달려 있거나 뭐 위에 달려 있는 것보다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야 되나?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는 느낌? 뭐훅 치면은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 실제로 날아가지 않지만 고개 돌릴 때 조심하는 편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이 위치에 하면은 내가 원하는 영상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이쪽에 있는 마운트를 사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치시면 뭐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제품을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